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미아니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이 제품은 다미아니 벨 에포크고요. 먼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열으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뺀 다음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다미안이가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 또 책자가 북렛이 있습니다. 이벤트쪽을 보면 은 언제 구매했다는 것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있는 제품이고요. 그러면 다미안이 벨 에포크 목걸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빠지진 않네요 이런식의 목걸이 인데요 요즘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하죠 특히 용계상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미안이 다미안이 라고 한번 사투를 써봤는데요 이 제품은 이쪽부터 이쪽 좀 짧은 쪽이죠 22mm 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 이게 29mm 그리고 체인의 길은 40에서 50입니다. 이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는 아니고요. 중형 사이즈입니다. 먼저 다미아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이탈리아 회사인데요. 그리고 벨 에포크 이 목걸이는 프렌치입니다. 프랑스인데 좋은 시대, 아름다운 시절 그와 같은 걸 나타내는데 1890년대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전에 평화와 번영 프랑스가 가장 화려했던 황금시대를 기념하는 컬렉션 이름을 가진 목걸입니다 그러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품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고 와이골드이고요 모두가 다이아몬드죠. 이런 식의 제품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드사이즈입니다. 18K 와이골드고이 어, 중간에 보시면 D라고 써있죠. 다미안의 D고요. 이 목걸이의 길이는 40에서 50입니다. 이쪽에 구멍을 통해 음, 길이를 살짝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다이아몬드가 써 있고 이쪽 손잡이 같은 곳에 다이아몬드가 깨알 같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인지 각인이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미아니벨 에포크 목걸이 미드사이즈죠. 18K Y골드의 엄청 화려한 목걸이를 소개했습니다. 짠!